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이니스프리 신상 마이 컬러 팔레트 비포 선라이즈의 발색샷과 두가지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팔레트는 뚜껑 부분이 투명 케이스라 컬러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글리터 타입 세종과 매트 타입 다섯 종으로 따뜻한 가을 느낌의 데일리 음영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리터와 매트 타입 둘다 발색력은 좋은 편이고 여러 번 덧발라도 텁텁하지 않고 맑고 투명하게 올라가요. 가루날림이나 뭉침이 조금 있지만 입자 자체가 고와서 블렌딩은 쉬운 편이에요. 첫 번째는 차분하고 우아한 메이크업 룩입니다. 제일 먼저 버터크림으로 눈두덩을 전체적인 톤 정리를 해줍니다. 이 과정은 다음에 바를 누드 컬러가 깨끗하게 올라오도록 도움을 줘요. 페일로즈로 베이스를 한겹 더 쌓아줍니다. 진저코튼과 어텀브리지를 1대2 비율로 섞어 쌍꺼풀 안쪽과 언더 부분에 음영감을 줍니다. 모닝듀를 소량만 눈 위와 언더에 얇게 펴발라줍니다. 뷰러 후 아이라인은 꼬리를 살짝 빼서 길지 않게 그려줍니다. 자연스럽고 얇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해주면 첫 번째 아이 메이크업 완성! 두번째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한 메이크업 룩입니다. 페일 로즈를 눈두덩 전체에 넓게 넓게 펴바릅니다 로즈 페탈로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넓게 발라 색감을 넣어주고 언더도 뒷부분 위주로 발라줍니다. 어텀 브리즈로 뒷부분에 홀을 잡으면서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눈꼬리 부분을 살짝 남겨두고 삼각존도 채워줍니다. 그날의 느낌에 따라 문 라이즈 또는 스타나이트로 아이올 라인 위에 글리터를 발라줍니다. 언더도 가볍게 쓸어줍니다. 뷰러 후 일자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앞트임과 뒤트임도 그려줍니다. 어텀 브리즈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풍성하고 선명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해주면 두 번째 아이 메이크업 완성!